동구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의의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의의 나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의의 나무가 복수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의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몇 사람이 모이든지 하나님께서 기고 받으시는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 성경에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교회니까. 아, 네. 우리는 너무 적게 모인다고 얘기하는 장담, 성도수가 적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의 나무 나무는 나무마다 나이태가 있어야 잘라도 가로 자르면 나무태가 있죠 애니얼 존이라고 도 하고 베뉴 빙이라고 합라덴피아 교회가 채워진 지년이 됐으면 나이테의 숫자도 아홉 배가 됐습니다. 나, 나무는 그 나이테의 숫자가 더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운 열대 지방의 나무들은 나이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비바람과 부풍한서을 겪은 나무들이 그 나무에서 나이테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생도 고통과 시련의 삶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계에서 몇개안 되는 명기 스트라스 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지금 몇개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대 값이 천만 천남무이면 엄청난 하나입니다. 한 미국 돈으로, 아, 한국 돈을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면 빌딩을 살수 있는 돈아에요 아, 자랑스럽게 한국에 유명한 바이올린 이스틴인 정경화 씨가 이 스트라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백니다억대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트라스바리우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는 이 악기인데 고산에서 부풍한설을 겪은 그 나무가 단단해져서 그 나무로 만들 때 아주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기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신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능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진능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지만은 일절에 보면 주여와의 신이 영이 내게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으실 때진능으로 빚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주만히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 거기는 진흙덩 흑정의에 불과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때신령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도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성명충만 받으면 삶이 새로워져요.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수리 알 하나가 닭장 안에 굴러들어 가어요 암탈픈 것이 자기 알인 줄 정성껏 품었어요. 아니 깼어보 뭐가 나겠습니까 병아리가 나왔겠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나온 거요이암은그 독수리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웠어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들, 병아, 병아리들과 어울리면서 생긴 모습은 좀 달라도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다니면서 기약삐약 풀면 자기가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 따라서 기약삐약 하면서 쫓아다 병아리들이 물을 먹으면 같이 물을 먹고, 보미다를 열심히 쫓아다니, 다들 쫓아다니세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미를 날아가다가 얼뜬 보니까 이 병아리들 속에서 비약하, 비약하면서 어울려 다니는 독수리 새끼를 보게 됐어요. 독수리는 날아가다가 시가 막혔어요. 이럴 수가 있나. 독수리 손자가 지내려와서 단장 속에 있는 독수리 이 새끼를 가로채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이 독수리 새끼를 내려놓고 너는 나약한 병아리가 아니라 나 같은 강인한 독수리야. 이리고는 사정없이 이독수리 세계는 도리 새끼를 남들리세계 밑으로 떨어뜨려 도서리 니다는 도서리 세서리세서리세계리세계리세서리 세계는 도서리 세계는 도에리 세계는 이는리는 날쌔게 받아가서이 작은 독수리를 새끼를 물어서 다시 낭떨어지 오라. 사념 없이 이 독수리 새끼를 낭떨어뜨리에또 떨어뜨려 다시 물어서 이루는 중에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는 날지 못해도 원래 독수리니까 몸이 이큰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큰 독수리와 같이 함께 찬공을날르면서 자신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 깨닫게 된 사랑하는 빌라덴피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군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삐약삐약 하나님. 병이 새가아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삽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며 계획하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낙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요. 이것은 내가 책 많이 봐서 깨닫는게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들어서 깨닫는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본다 깨달아지는 게아니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고. 아멘.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 받고. 아멘.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성령받는 분이 있어요. 벌떡이 하나님 앞에 올리며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아, 둘째로는 우리가 요하에 심으신 의의 나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하에 심으신 위에 나무 거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을 아주 잘 택했어요. 첫 번에 본 찬송이 복게 근원을 강행하사 아니까 지금 우리 이 몸살이 고통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이상한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복만 얘기하는 기독신앙 이라고 해요. 그럼 기독신앙 말고 다른 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아멘. 축복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축복 없이 어떻게 보람있게 살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그놈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m e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아내때문에 자식들때문에 많은 상체를 움켜 안고 삽니다. 직장동료나 상사때문에 이웃사람들 어떻게 하더라는 교회에 나와서 선거들 때문에 마음의 상체를 입는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잃게 되는 상처는 매우 큽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는 용기를 잃게 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성격이 거칠어져서 기쁨을 잃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가 치료되어야 제대로 여호와의 심신 남으로서 바로 설수 있습니다. 아멘. 상처를 가져가는 그런 일을 못 해요. 이사야서 5 3장5 절에 보면 그가 칠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이요, 그가 상람을 우리의 죄악을 인한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상처를 안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서 뭔가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상처가 치료돼야. 역사를 위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벳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이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우리는 최사함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 마음을 의지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하는 경우에도 말합니다. 왜그래 사도신경에 캐토릭 철치 그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건 천주계에서 만든 거니까 이사도신경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주, 기주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오며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어오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고 나아가서 교회를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 지주는 바람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는 개인 기도할 때도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아멘. 기도를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귀신한테도 아니고 내 어떤 명상에서 부르지는그 독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그쪽 찬송을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교제하고 이 인간적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천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중심 속에서 우리가 찬성하고 예배할때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의예배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사도설명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부르셔서 이시야를 통해서 이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자유와 노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다 인생들은 죄에 사로잡혀 살고 죽음에 살고 가난과 무지와 분노와 혈기의 사로 잡혀 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쾌락의 사으로 잡혀 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고 언제고 언제고 언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계산은하나님께서는우리의나무의사명을다하게하시려고 이런 억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하 어떻게 면서하하겠습하까 그리스도 안에서자유하 삼절 말씀에는 위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니 우루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활반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니다 실악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니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이말씀 아주 좋아 하나님은 우리의 법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 네.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잘못된 문서는 딜리셜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 없어지죠. 지워지죠.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호와의 신이 마시면 딜릿되는 거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류과 모욕과 모든 괴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 아멘.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백하는것같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뭐할 네. 일이 없으신 하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죄는 수치와 모욕과 슬픔을 니다 화가는 영광을 갖르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슬픔을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땅바닥에서 눌렀다고 합니다. 슬픔을 얼마 이런 슬픔을, 영광의 관을 쓰게 하고, 슬픔 대신에 시 변신 대신에 찬송을주시겠다고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오직 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려요하나님 축복을 서께서 세상에서 여행으로는 그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 성공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저에게 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축복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위에 나무로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필라델피아를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필라델피아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도. 음. 제가 이미 처음 와서 저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 장관님의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동차도 준비되고 아플떡 준비되었으니까 당장 오라 그래서 l 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b 니까 특별히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에 보니까 도마 l 들이 i t o 게달려 i t t l e bit o 고 a l i 고 우리 여기 i 산 of a little bit o 내 딸아이가 <웃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애들이 못 살게 되는데 5통해서요야 참아라 괜찮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 찾다가 필라델피아에 계신 노비창 장노님 그때는 장노님이었어요 장노님께 전화해 드렸어요 노장노님은 참 아주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너 no, 목사님이시니? 목사님, 당장 오세요, 당장. 아니, 누가 그렇게 당장 오라는 사람이있어 <웃음> <저이고>. 당장 오세요. <웃음> 그래서 비행기들을 끊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 리메인데에 항공교육 대장이 필요하다고, 필라델피아까지 갈수있겠냐 필라델피아까지 가게 h 수 있겠냐는 l 니까 e l p h i a p h i l a d e l p h i 똑 p h i l a 라델피아 h i a p h i l a d e 라델피아 a p h i 니 a d 필라델피아, 어, 필라델피아. 에 p 트가 l a 하잖아요 h 라델피아 그때야 아이 항공사 직원이 알아듣고 오케이 오케이 마친 자리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민가방들을 여러 개가지고서 한쪽 비행장까지 나가니까 시간이 걸려요 우리 장론이고 집사님하고 같이 큰 차들 빌려가지고 공항으로 나가는데 트래픽이 있고 그래서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내장 네 타지있있는데안오니는시안오에 맞춰서 에맞그다음오니그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는그다음 다음에는 그다음다그 다음에는 기다그다그다음다그다그다다그다음는그그그래서비행기는데 비즈니스 으로 인도했어요. 플로이드에서 우리가 필라델피아올때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필라델피아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필라델피아 비에스 쪽으로 왔어요. 네명 노목사님 신세를 많이 졌어요. 노인스 집사님 댁에서 수고 왔는데 오늘 노인스 집님못 들었어요. 또 특별히 잊지 못하는 거는 우리 어린애 두살짜리 어린애가 열이 펄펄 났어요.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돌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노련수 자녀님께 열을 했어요 눈이 더니당 와서 그 아이를 침이 안고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 집을 하시 내가 예를 들었어요. 참이 신지 많이 있어요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신지 많이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 대해서 빚진자입니다 제가 이필라델피아 처음 도착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필라델피아가 온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아, 노목사님이 저보 이병규 목사님이 죽여야 하셨는데 저보고 축도를 해달래요. 처음 하는, 또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결혼식에 처음 축도까지 했어요. 이필라델피아 교회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또이필라델피아교회여둔사람이 시카코에서 목사님 한 분을 찾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로 가서 개척하신 마음이 있느냐고 세가 한국에서도 목회를 잡았다가 왔는데 개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카코까지 비행기 타러 갔어요. 가서 저희들몇 사람 만되지만 만나버리니까 감리교회에서 나온 분들 그래서 장로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시카고에서 대척교회를 했어요. 감리교회를 데리고서 대척교회를 왔어요. 음. 네. 그때 교회 일주년 예배를 드리고 할때 인동계천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도 하셨어요. 이피라델피아대협은인연이깊었근데 시카고에서 한 1년 하는데 저희들이 1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그쪽엔 아그 석유공사의 아버코, 석유공사의 직원 또큰 회사이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크게 부어났어요. 한국이 밑에 이, 이 있는 한인선교교회에서장로님들이세 분이 오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비행기까지 타고 오셔서 간절히 청하는데 그때 제 최강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언제 제대로 된 교회를 가니까 만 자체 교회가 있고 예, 엘리멘타리 스크라들 그 빌리는데 모시고 또사이힘들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창구시카 교회 목회를 참 재밌게 했고 그 교회가 한 4, 500명 교회, 미국 교회 사과들 아주 큰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네이코빌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떤 때는 그 보도에 보니까 이경일리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서 꼽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면에서 이 필라델피아가 인연이 깊은데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시카고로 찾아오게 된그 인연이니까 <웃음> 무목사님이참 뿌만. 제 선전을 한것 좋은 목사님 한번 만나고그장로님들이 저를 모르니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고하신이욕에장현춘 목사님께 이김대성목사님에대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이장목사님저소하겠어요 <웃음> 아주 거 소개를, 적극적으로 소개를. 그래서, 한인성교회에도 1990년에, 불교했어요. 참,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저하고는 아주 연결이 있습니다. 또, 노인수 장르인, 지금, 세탑소라는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 데 너비 참목사님이 저거 주례제이고 이제, 만 그랬었어요. 그래 이제, 이제, 에서큰 세탁소 하고 있는 그 동생 노장제이 노목사님 아제 이제, 제이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이 필라델피아 교회 한 가족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까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실 남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 사명 다하지 않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참교해야 하는데 쭉 훑어보니까 어뭐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왔어요. 아유 저원 사람이 다 천국에 와서 놀랐어요. 또 다시 쭉 돌아보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거국도 많이 하고 열성을 피우듯 그분이 교회, 천국에 안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은 어떻게 되 거야? 천국에 안온다 천국에 와서 놀라 일이 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문득 자신을 보니까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지막에 감탄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에요. 요와의 심으신 의의 남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 저런 사람이 다 천국에 와서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과연을 의지할 때볼수 있죠. 아, 그 사람이 나 오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니 2022년 8월 14일 49주, 49주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 참석했던 그분이 안 왔네. 이건 정말 큰날 일이에요. 어디 모임에 잘못 빠는것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원한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아 그분이 안 왔네 찬 운동 열심히 들어는것 같았는데 그분이 안 왔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튼튼하하아아름운하하님의의심 c 의의 a l i z i n g all 여러분들의 over bath. t u 는이비 o Adam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가 저 s 원한 매일은 법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